저는 모든 투자에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부끄럽지만 복귀를 통해 앞으로 더 나은 투자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는 바램으로제 심각한 마이너스의 손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한 게 2016년이었습니다. 1년 정도는 한창 저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었는데요. 돈이 조금 모이니 이 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재테크 방법으로 알고 있던 상품들은 은행 어플 상품 메뉴에 있던 예금, 적금, 펀드 정도밖에 없었죠.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게 좋은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최근 3개월간 가장 높은 수익률 펀드를 골랐습니다. 그게 바로 베트남 펀드였어요. 당시 베트남 펀드는 수십 퍼센트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올랐으니 계속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었습니다. 베트남 펀드가 왜 오르는지 가치가 있는 건지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위스카는 뭔지 당연하게 아무것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넣었습니다. 당시 재전 재산의 50%를 집어넣었는데 그마저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완전 더치솟은 다음에 돈을 넣었죠. 왜전재산의 50%를 넣은 건지 못방을 하지 않은 건지는 나름 어디서 주워들어 분산 투자를 한답시고 베트남 펀드의 50% 나머지 50%를 안전하다는 채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이 베트남 펀드는 처음 몇 달은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야 돈 벌기 쉽잖아. 난 역시 재테크도 잘하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돈 넣어놨던 걸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생각나서 열어봤는데 수익이 다 사라지고 원금만 남아 씻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과 생전 처음 맛보는 등골 서늘함에 찾아보니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팔지 말지 고민하다가 뭔지를 모르니 일단 버티기로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렇게 제 베트남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으면 들고 갔었겠지만 이놈의 자취방 전세 보증금 때문에 울면서 손절해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렇게 제첫 투자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한 것싼 구간인지 판단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자산을 추격 매수한 것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아버리는 초보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이게 제첫 투자의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붓기를 지금에서야 해보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왜 돈을 잃었을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손실을 메꿔야 하는데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네요. 2018년 초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근을 하다가 함께 야근하고 있던 선배가 야 요새 비트코인이 핫하다는데?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 한창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솔깃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토스에 비트코인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쉽게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비트코인이 2천만원, 비트코인 캐시가 400만원이었습니다. 가격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종잣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저 핫하다는 선배말 하나 듣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드코인이 뭔지, 왜 핫한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좋다니까 넣었죠. 이게 코인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계속 변동이 있으니 자꾸 그것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그렇다고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몇주 뒤에 스트레스만 가득 받고 10% 손실을 보고 팔아버렸습니다. 제두 번째 투자도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 또한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한 것과 가치를 알고 샀으면 들고 있었을 텐데 가치를 모르니 지지부진하다고 팔아버린 것. 자산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단기적 가격 변동에만 집중한 것. 이게 제두 번째 투자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혹시 P2P 투자라고 아시나요? 이 또한 토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재테크 수단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토스가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라고 해서 제 돈을 직접 시공사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에 따른 이윤을 월세처럼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고하던 문구가 손실률 0%, 안전한 투자 매달 5-10% 에서 이상 수익 보장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100만원 정도씩 꾸준하게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역시 초반엔 꽤 쏠쏠합니다. 따박따박몇 퍼센트씩 돈이 나오니 월세 받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어서 건물주가 된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점점 연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토스에서 아예 이 상품들이 떨어져 나가고 돈이 안 들어오는 상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원금 손실로 돌아오지 않는 상품만 7개입니다. 이렇게 제세번째 투자도 상처만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째 투자 교훈에서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한 것, 손실이 없다는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한 것, 쉽게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실패로 저는 재테크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초 우연히 알게 된 직장 동료로부터 주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는 전 재산을 주식에 집어넣고 1억이 넘는 돈으로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하루에도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벌어들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신기했고 단타는 조금 겁이 나서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유망하다는 몇 개의 종목을 추천받았고 이번에는 기필코 내 손실을 메꾸이라는 각오로 제 소중한 종잣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던 제가 들고 있던 종목들은 술렁이는 시장 속에서 통화량이 폭발하며 사기만 하면 오르던 그 시장에서도 저는 정말 기가 막히게도 밑으로 꼬라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의한 개는 주식시장 최악의 결과라는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차마 선절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한 결과 무려 마이너스 75.6%라는 워렌 버핏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익률을 달성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네번째 투자도 상처만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의 투자 남의 말만 듣고 투자 소위 말하는 찍어주는 투자 지향을 지향한 곳에 이제와서 복귀해보며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투자 실패의 원인 모두가 똑같은 실수였어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소중한 재중작돈들이 증발하는데 복귀를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손실들을 어떻게 메꾸지 않은 생각으로 남들이 좋다는 종목만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잃지 않는 투자가 뭔지, 왜 내가 아는 분야에 내 판단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왜 호황에 팔고 불황에 매수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